새벽 2시 13분 잠이 오지 않아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담배 하나 피워 물으니 이렇게 내 마음의 표현이라도 어디 해야겠다 싶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누군들 화려했던 시절이 없지 않겠냐만은 저도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나 증권사에서 주관한 투자 대회에서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100만원으로 5천만원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한달 거래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증권사 및 투자사에서 러브콜을 받아보기도 하였던 아주 옛날의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을 지어주지는 않더군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제어할 줄 아는 자만이 성공. 아니, 실패를 면하게 해 줍니다. 그것도 99%도 안 됩니다. 오직 100%의 자기 제어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투자를 완전히 그만둔 지금도 1 0번 투자하면 9번 성공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만 그한 번의 실패의 두려움이 9 번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껏 저의 투자 일지를 살펴보면 항상 거의 한두 방에 나가 떨어진 적이 대부분이더군요. 정말 잘 제어하다가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무너졌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고수분들이 다 그렇다더군요. 진정한 고수는 일시감치 주수입을 전환하여 바보 같은 개미 푼 돈을 끌어모아서 풀을 축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성공담의 글들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슨 경제 신문을 하루 세번 읽고 공시를 꼼꼼히 따지고 철저히 분할 매수하며 스토케스틱 어쩌고 차트 등등 다 개소리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배당을 따져서 여유돈으로말 그대로 여유롭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점점 단타나 스캘핑 위주로 가게 만들고 있고 단타나 스캘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된 베팅으로 본인의 주관과 실력은 사라지고 오직 감각만 남아 매도 매매로 한두 번 실수를 하며 계좌의 잔고가 크게 크게 줄어들면서 결국 빚을 동원하게 된답니다. 난안 그럴 거야라는 사람, 신용으로 돈을 본 사람, 대출로 돈을 본 사람 결국에는 신용으로 돈을 잃고 대출로 미수로 돈을 잃더군요. 저 또한 어느새 의미 없이 주식판을 보며 매수, 매수, 매수, 감각과 흐름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을 때 즈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를 느꼈습니다. 돈도 빌릴 때도 없고 계좌는 깡통 나고 친구건 가족이건 다 떠나가고 급기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증권사 직원과 큰손, 외국인 내부 정보 보유자, 애널리스트 등등의 그들의 손에 나의 돈이 쥐어지고 또 빚으로 인해 카드업자, 금고 사채업자의 배만 불룩하게 해주는 본인만 거지가 되는 것이 이곳 주식시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강남 모 호텔 연회장에서 잡부 생활도 아니었고 분당 모 갈비집에서 했던 12시간의 중노동 같은 설거지가 아니라 내가 많은 시간을 생활했던 도시의 좋은 하늘 아래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좁은 골목길만 찾아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낮인데도 내 마음은 어두워서 외진 곳만 다니게 됩니다. 누구나가 스스로를 실력도 있고 제어도 잘한다고 생각하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위험한 자금이나 빚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했습니다만 실력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결국은 탐욕에 좌처되고 말았습니다. 대개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벌고 그만두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도 없냐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이 있으면 절대 그만 못두는 게 주식 아니냐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주식투자가 뭔지 알것같아하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말 주식투자는 할게 못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끊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성공한 이야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었을 때에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왜 다들 결국에는 파탄이 나는 것일까 제 2애인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공무원이었고 주식에 관한 정말 풍부한 지식을 지녔더랬죠. 23년 동안 큰 실패는 없었고 누가 봐도 정석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손실이 나게 되고 결국은 이돈저돈 끌어모아 투자를 했지만 그리 좋은 수익은 거두지는 못하였고 공무원연금과 퇴직금까지 다 저당 잡히며 그 당시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대출을 하였기에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시고 온전한 집에서 살기 어려워 고시원에 들어가 살게 되셨기에 저와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옛 애인은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숙대밭을 직접 옆에서 보아왔던 저 또한 그때 그만두었어야 했었고, 결국 실패한 인간입니다만, 아직은 밑바닥부터 차곡히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고 있기에, 주식이 아닌 일을 차근히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루 수백만원, 수천 이익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돈 천원 아끼려고 선풍기도 못 들고 있네요. 진작에 주식시장이라는 곳의 생미를 알았다면, 돈 수억 지니고 있을 때, 그만두어야 했겠지만 그때는 세상이 내 것이 었고돈 버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기에 그런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주식이란 본디 처절히 패배하지 않는 이상 떠나기는 어렵더군요.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그 두려움을 믿기로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저의 주식 실패담을 들으시는 사람 중 일부는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한 후 적당한 때에 그만두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는 있겠으나 그건 바로 나야 나는 헛된 기대는 저버리십시오. 꿈이 클수록 좌절의 크기도 큽니다. 저는 이제 삶의 희망도 의욕도 미련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끈을 놓지 않는 인생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바입니다. 삼시세끼 잘 먹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면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웃으면서 산다면 그러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잠 못드는 새벽 밤하늘이 아닌 밝은 대낮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이 기다림이 되었습니다.